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해결정보입니다 지금 매우 핫한 게임인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스팀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현재까지 이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의 성공은 한국 게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배틀그라운드로 인해서 변한 시선과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 세계에 수많은 온라인 게임을 독식하고 있는 마성의 플랫폼 스팀. 2014년을 기준으로 활동 중인 유저만 1억 명이 넘은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게임 유통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스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팀이 뭔지도 몰랐으며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스팀이라는 게임 플랫폼은 온라인 게임이 주를 이루고 있는 한국 게임 시장에서는 게임 플랫폼이란 개념 자체가 매우 생소하였습니다. 진짜로 스팀은 게임 덕후들이나 사용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이 대중적으로 지배적이었던 게 사실이죠. 또한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한국에서는 게임이 무료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으며 게임을 돈 주고 산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짜잔 절대라는 건 없다고 했나요. 최근 들어서 이런 인식들이 조금씩 부셔지고 있는데 이에 큰 공헌을 한 회사는 바로 블리자드 입니다. 스타크래프트를 모르면 간첩이란 소리를 듣는 한국에서는 덩달아 블리자드를 모르는 사람도 드뭅니다. 이미 이전부터 와우, 하스스톤 디아블로 등등의 다양한 게임으로 한국에서 어느정도 패키지 게임 시장을 유지시켜주던 블리자드는 계속해서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고 아마 현재까지도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외국 기업일 겁니다. 바로 이 블리자드에서 개발하여 해선같이 등장한 오버워치가 한국 시장에 큰 변환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컴퓨터가 좋지 못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게임을 구매하지 않고 PC방에 가서 오버워치를 즐기는 유저들이 있기도 하지만 오버워치가 한국에서 엄청난 흥행을 함과 더불어 게임이란 걸 구매하는 유저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한때는 집에서 오버워치를 구매하여 즐기는 유저를 일컫는 집버워치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게임을 구매해서 즐길 수도 있다는 라 인식이 어느 정도 대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좋은 현상입니다. 어디에나 그런 말이 있듯이 한번 지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지른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죠. 그렇게 오버워치가 오픈 이후 1년이 조금 넘은 지금 예전만큼의 명성은 아니지만 여론에 비해 그럭저럭 자리를 잡고 있는 오버워치 그리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들로 국산 게임에 지친 여러 유저들에게 한 줄기의 빛같은 게임이 등장했으니 바로 자랑스러운 국산 게임 뭐 한식치건 소세지랑 치즈가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자랑스러운 국산 게임 배틀그라운드가 해성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초창기 출시 당시엔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단한 번의 홍보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머들의 입소문을 타 해외에서는 하이즈가 질렸거나 하이즈에 지쳤던 유저들이 국내에서는 오버워치의 많은 유저층들이 하나 둘씩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유저 수가 불어났으며 도타의 최고 동시접속자 기록인 135만을 가볍게 웃도는 200만이라는 엄청난 동시접속자주를 보여주면서 압도적으로 스팀에서 현재 가장 인기있는 게임이자 국내에서조차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바로 이 배틀그라운드는 스팀이라는 플랫폼을 통하여 출시하였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를 즐기기 위해서는 32,000원을 주고 스팀에서 구매를 해야 플레이가 가능한데 솔직히 예전 유저들의 의식대로 했으면 어떻게든 게임을 무료로 즐기기 위해서 발버둥쳤겠지만 이젠 조금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오버워치로 인해 게임을 유료로 구매하여 플레이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야 무슨 게임을 돈 주고 구매하냐였겠지만 지금은 PC방에서 오버워치 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오버워치를 즐기는 유저들을 불호하는 시선이 종종 보이고납니다 이렇듯이 시선에 많은 변화를 준 만큼 배틀그라운드가 유료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거부감을 줄여주는 역할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오버워치 때보다 배틀그라운드 때 아... 이게 돈 주고 사서 해야 돼? 라는 여론이 확실히 줄어든 걸로 보아 체감을 할수 있죠. 그렇게 현재 배틀그라운드는 수많은 유저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배틀렛에 이어서 스팀의 붐을 일으켜온 배틀그라운드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통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현재 전세계에서 스팀을 많이 이용하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15등에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그 전엔 순위권 밖에 있었겠죠. 우리나라의 스팀 a u s 는 최근 400만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2주 동안 52% 약 210만개의 계정이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추가로 전년 대비 스팀의 AU s 는약 89% 360만개의 계정이 새로 생겼다고 하니 이는 시장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PC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AU의 수가 1200만명이란 걸 생각해보면 현재 스팀을 즐기는 유저수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유저수의 3분의 1을 달성했는데 새로운 세대들이 스팀으로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배틀그라운드 때문에 일어난 일시적인 현장일 수도 있겠지만 배틀그라운드를 즐기기 위해서는 스팀이란 플랫폼을 실행해야 하고 앞서 말했듯이 한 번도 안 지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지른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많은 유저들이 이런 스팀에 노출이 된다면 배틀그라운드 외에도 흥미로운 게임을 찾아 나서는 유저들의 수가 증가할 것이며 이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를 드디어 온라인과 모바일 시장에서 패키지 시장까지 나아갈 수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배틀그라운드의 성공이 단순하게 세계에서 잘나가는 국산 게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시장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 아주 엄청난 무기라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최근 몇몇 국회의원들은 배틀그라운드와 한국의 사행성 게임들을 비교하면서 국산 게임업계가 가지고 있는 지나친 사행성 조장을 비판하였고 해외까지 아니 디렉터인 브랜든 그린의 귀까지 이야기가 퍼질 정도로 유명해진 국정감사에 등장한 황금 프라이팬까지 현재 배틀그라운드는 정말로 국산 게임업계에 엄청난 힘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주 동안 한국의 스팀 유저들 중에서 72%는 배틀그라운드를 즐기고 있으며 지난 2주 동안 배틀그라운드의 평균 플레이타임은 무려 29시간이고 전체 플레이타임의 평균은 무려 137시간에 달한다고 하는데 2위를 차지하고 있는 GTA5는 2주간 플레이한 사람이 5%밖에 되지 않으며 지난 2주 동안 플레이타임의 평균이 약 8시간밖에 되지 않으니 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배틀그라운드를 즐기고 있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작작 좀해 이것들아 아무튼간에 배틀그라운드가 한국게임업계 던져준 변화는 무시못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이토록 인정받으면서 흥행하는 게임은 전례가 없었으며 몇몇 기사들에서는 국내에 많은 회사들이 유저들이 해외로 떠나간다면서 걱정하는 기사들까지 응? 니네들이 잘 만들면 안 떠나갈거 아니냐? 자기네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시장 다 망쳐놓고 왜 유저 탓을 하니 어 말이야 충세풍을 풍기면서 극의 컨트롤하는 맛으로 즐기는 내마비독이 영웅전은 이제 웬 이상한 연예인급의 외모를 가진 보스가 나와서 주먹이 다 휘휘 휘들어르고 있고 이상한 강화패치내놔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공격력이 낮으면 사냥도 못한다고요 한테 국내에서 가장 많이 즐긴다는 서든어택은 이미 연예인 없이는 장사도 안 되는 판이고 더 나아가서 킹덤과 택투는 그냥 맥심을 보는 게더 나을 정도로 게임의 본질을 흐리고 있으며 국내 매출만으로도 전세계 매출 1위를 씹어먹는 킹갈리니지 레볼루션2까지 대체 누가 국내 시장에 남아있고 싶겠습니까? 예? 양심이 있다면 대답해보세요 투자자 및 임원분들 맨날 개발자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 야 여기가 장사하는 데지 니네 예술하라고 있는데냐? 하면서 개발자들 의견 다 씹어드시고 어떻게든 연예인 팔아서 광고만 탕탕 때려박으면 이젠 중국보다 못한 게임성이라도 아재들이 지갑을 헐헐 열어주니까 사행성만 드럽게 때려박고 IP 추억팔이 하시는 높은 분들아 제발 이젠 한국에서 가차게임이랑 저쩌다택 같은 게임은 포기도 싫습니다 진짜 옛날에 열심히 했던 최강의 군단이란 게임은 제가 연인 캐릭터 나오자마자 접었다고요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좀 생성? 좋다 이거야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럼 그렇게 떼돈 번걸로 재밌는 도전 한두 번쯤 하면 안됩니까? 몇천억을 벌었으면 몇백억 정도는 좀 모험 수준으로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배틀그라운드라는 좋은 선례가 있고 이렇게 돈을 정신 팔린 틈에 벌써 한국 게임 시장은 중국한테 따라잡혔습니다. 뭐 한국이야 이젠 그냥 e스포츠나 잘하는 곳까지 맨날 까내리던 중국보다 게임을 못만듭니다 이제는 그렇다고요 하... 진짜 큰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사태가 본디 게임 회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끔찍했던 패키지 시장의 불법 복제 문제부터 많은 유저들의 게임에 대한 인식 문제까지 그렇게 우리나라는 무료라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고 유료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젠 노래도 불법 다운을 로 하는 사람보다 그냥 마음 편하게 멜론을 결제해서 듣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며 만화는 무료라는 인식도 레진 코믹스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드디어 돈을 주고 만화를 보기 시작하였으며 영화나 드라마 예능 또한 옛날엔 불법 다운로드가 그냥 성행하였다면 이젠 왓챠나 넷플릭스 등 많은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등장해 사람들이 결제해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게임이 그 차례입니다. 오버워치 이후로 사람들은 게임을 돈 주고 사기 시작하였으며 배틀그라운드 때는 사람들이 큰 거부감 없이 게임도 돈을 주고 구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게임콘텐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있으며 나아가 게임산업진흥원의 부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적당합니다. 더이상 옛날의 유저들이 아닙니다. 가격에 걸맞는 작품을 들고 나타난다면 이젠 사람들은 게임을 구매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요. 실제로도 벨브의 프로덕트 디자이너인 알덴 크롤의 강연에 따르면 비 라틴어권 언어 중 한국어화를 진행하면 기존보다 140%가량 판매량이 올라간다는데 당장이 이런 수치만 봐도 국내 콘솔 시장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습니다. 국내 모든 콘텐츠 산업의 매출액을 합쳐도 게임의 매출을 따라올 수가 없는데 말도 안되는 규제들 때문에 능력있는 개발자들은 최다 중국으로 떠나버렸죠. 하지만 돌이킬 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그 초석을 너무나도 단단하게 깔아줬다고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제발! 이 스퍼트는 배틀그라운드4 카카오가 해결해야 할 숙제일 겁니다. 진짜 전형적인 한국 기업처럼 운영을 한다면 이젠 사람들은 국내 시장에 눈길조차 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카카오가 잘해낸다면? 점점 시선은 변화할 것이며 이로써 모바일과 돈 때문에 정체되어 있던 시장이 한걸음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조금 흥분해서 아무 말이나 횡설수설 한것 같네요. 아무튼간 조만간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이미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우리나라에선 인정받지 못했지만 해외에서는 와우와 비등비등하게 싸우고 있는 NC소프트의 길드워나 글로벌 시장에서 꿀리지 않을 퀄리티와 잘 다듬어진 게임성으로 인정받고 있는 검은사막 등 생각보다 국내에서는 그저 그렇지만 해외에서 잘나가고 있는 게임들이 많습니다. 로스트아크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작정하고 만들면 기술력이 떨어지는 편도 아닙니다. 이젠 사람들이 자신들의 게임 아이템을 보여주고 자랑하는 시대가 아닌 게임에 흠뻑 빠져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하고 감상하고 즐기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국내에서 말이죠.